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K9 순정 고스트도어 장착입니다. 2 0 1 K9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으로 기아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K9의 경우 제네시스 시리즈와 같이 플래그십에만 존재하는 고스트도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을 살짝 걸치기만 해도 파워레치가 문을 잡아당겨 락을 걸어주는 기능이죠. 준비한 제품은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파워도어 레치 어셈블리와 전용 커넥터들 그리고 전용 고정볼트가 필요합니다 고스트도어 또는 파워도어로 불리는 이 기능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평소 문을 살살 닫는 분들이나 특히 아이나 손님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 분들께는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플래그십 세단 이미지에 맞는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줍니다 해당 튜닝은 순정품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현대기아 플래그십 라인인 K9과 제네시스 시리즈만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글라스 위치를 조절한 후 배터리 마이너스 센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도어 트림을 탈거합니다 글라스 고정 볼트를 탈거하고요 윈도우 글라스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시켜줍니다 외캐치를 탈거합니다 인사이드 패널을 탈거하고요 차체로 들어가는 커넥터도 해제해야 합니다. 인사이드 패널을 비롯한 레치 어셈블리를 드러냅니다 기존 레치 어셈블리를 탈거 후 파워 레치 어셈블리로 교체합니다. 고정 볼트를 체결하고요.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정비 지침서에 명시된 스퀘어를 준수해 사용하였으며, 납땜과 숙주부 그리고 흡음 테이프를 이용해 2중 3중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같은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나사 풀림 방지를 도포한 래치 고정 볼트를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였습니다. 탈거했던 부품들을 다시 장착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작동시켜볼까요? 전후 좌우 모두 잘 작동하며 단차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플래그십의 이름에 걸맞게 더 고급스러운 액션을 보여주네요. 이상 K9 고스트도어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